이거 봐. 여기서 앉았다 피는 거야. 앉았다 피는 거야. 이게 다야 다리는. 상체가 돌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지. 그렇지, 그렇지. 어. 그니까 러 아빠가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데 공 치기 전에 지금 벌써 일어나. 공 치고 일어나도 충분해. 어. 봐봐. 아빠 옆으로 치잖아. 여기서 오른손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풀려. 근데 얘가 공까지 오면서 밑으로 내려가 줘야 되는데 이렇게, 어 근데 아빠는 여기 반만 네. 하고 오른손으로 아 치고 싶어 해 지금. 응? 어? 갔어. 오케이. 아, 다운? 음, 음. 다운, 다운. <웃음> 이렇게 들어가야 되네. 더, 더. 또 그렇지. 다딱 그대로 있어 봐. 그 아빠 지금 검지가 이런 느낌이잖아. 돌리는 느낌이잖아. 이런 느낌이 아니고 이렇게 앞으로 미는 느낌. 이 검지 느껴 봐. 요건데 아빠는 음. 검지를 요렇게 음. 돌려 지금. 음. 느낌이 다르지. 앞쪽으로. 그렇지. 앞쪽으로 그렇지 그렇지 몸으로 가는 게 아니야 몸으로 가는 게 아니야 절대로 몸으로 가는 게 아니야 다리는 앉았다 일어나는 것 밖에 없어 굴뚝 안에 있다고 생각해 그 나이스 땅 그렇지 하고 일어나 오 손목이 좀 틀렸어 그대로 올려야 돼스탑 봐봐 아빠는 치고 나서 여기를 이렇게 돌려 옛날 습관때문에 근데 여기서 치고 봐봐 삽삽 삽 있지 삽삽 삽 방향으로 이렇게 올리면 돼 다시 해 봐. 딱 치고 여기를 올리면 돼. 이렇게. 어. 저절로 안 가고. 안 가고 치고, 치고 올려. 이렇게 어, 올리면서 내릴 준비만 해. 아 왼손은. 어. 팔꿈치. 그렇지. 그게 손이 채를 던지는 방향이야. 나이스! 나이스 나이스. 어. 오! 나이스. 다리 느낌이 좀 어때? 좋아 좀 다르지 좋아. 많이? 많이 어, 어떻게 어 달라? 임팩트가 어탁 맞는 느낌이더라 어 지금까지는 그냥 임팩트받 없어서 는데 어. 이건 임팩트하고 몸하고 공하고 맞는 느낌 어 정확도가 좀더 올라갈 것 같아? 어. 아또 돌았다 오른발 그렇지? 앉았다 피는 거야 아빠 정말 쉬워 이거 봐 여기서 앉았다 피는 거야. 앉았다 피는 거야. 이게 다야, 다리는. 앉았다 피는 거야. 그게 다야. 뭐 돌리고 할 필요도 없어. 상체가 돌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지. 그렇지, 그렇지. 어. 아이, 왼손. 그렇 아니. 애기통통이가 잡아 채를 짧게 잡아봐. 이 상태에서 애기통통이가 자꾸 이렇게 나가면 안 돼. 어. 애기통통이가 아, 항상 아빠가 센터이기 때문에 어, 센터를 앞으로... 항상 보고 있어야 어. 돼. 근데 아빠는 자꾸 어. 이걸 보내. 어. 내 앞에 있어야 돼. 항상 되면. 그렇지. 이 왼손이 이런 느낌이지. 근데 얘를 이렇게 돌리려고 하면 얘가 방향 자체가 달라져. 음, 음. 이해 갔지 아빠가 센터야. 구십력을 어. 만들어내려면 항상 그 방향을 만들어내야 돼. 이렇게. 어. 얘 계속 가봐. 얘 올려봐. 올리는데, 이 수평 유지해야 된다고 했지. 얘도 같이, 같이. 그렇지. 수평 계속 같이 유지하면서. 그렇지. 이런 식으로. 수평. 안 되지. 그렇게 되면. 봐봐. 여기, 여기, 여기 아직 아빠 안 보고 있잖아. 여기가 아빠를 계속 보고 있어야지. 차이점 보여? 요거랑 요거랑. 계속 가봐. 그렇지. 그렇지.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, 어, 아빠는 이걸 조금 편하게 이렇게 갔어. 음.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